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냥 밖에서 밥 먹을 거예요 오늘은 룸메시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일꾼입니다 딱한 감정의 일꾼 <웃음> 여러분! 좀 전에 구독자 9 0만이 됐어요 맛있죠? 너무 와 맛있어? <웃음> 축하하세요 간단하고 배부른 거? 간단한 건 싫어 황자탕? 싫어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아 니가 사주는거야? 너 카메라 문저해는데나 지금 노트북 다 주고 나가는데? Nope. 나 진짜 엄청 많이 맛있는 거 왕성 먹고 싶어 왜냐면은 제가 또 일요일날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이 <웃음>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먹어? 추천 좀 해봐 낙 곱새? <웃음> 곱창 순두부 곱창 냉면? <웃음> <웃음> 냉면 nope. 후식이지 후식이잖아 냉면을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이러다가 따로 먹겠다. <웃음> 카레 가자. 나 카레 먹고 싶어. 카레? 응, 카레고 카레고. 뭐? 여러분, 저희는 어, 카레를 어, 먹고 싶은니다 어, 아, 이거 비슷요 아, 이거 비페해요 아, 진짜요? 햄버거 시도. 샌드. 팝치 빵, 빵. 팝콘, 거 크림 카레? 이거는 엄청 매운 카레? 볶음밥 버섯, 콩. 저희가 식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죄송해요 아, 2시 20분까지 밥 먹을 수 있는데 52분에 들어왔어요 매운 카레는 4달야 좋다. 네이타 고리 찍어. 고 이카레하고이것도 매운 카레고, 이거 기본 카레카레하고비거밥만가져왔어집 응. 가서 잘거야 오늘 응. 올리고망음또 매운 뭐 카레고, 이 응. 한 번만 더 먹을까요? 마지막 내네 손이 엄청 심해요 아, 내딱두 네. 가지에 바뀌어요. <웃음> 첫 번째는 카메라 돌아갈 때였구요. 두 번째는 뭐요? 뭐요? <웃음> 밤새? 네. 아, 큰, 큰, 큰! 빨리 웃겨줘 오늘 왜너분량 없어 빨리 해줘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틀동안 밤을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틀동안 밤을 새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토끼가 협박해요 자꾸 막 여러분 룸메는 해나가고. 멍청이에요 엔딩을 칠까요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까? 네 오늘... 잠깐만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가... 네 오늘 배불러게 먹방 급작스럽게 했어요. 눈매가 얼굴도 안 비춰주고. 죄송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눌러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